직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뭐라고 말했다고 야씨뭐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나, 나 죽을까봐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쿠님 저성골매아 진짜 나 도도세 네네 나 도도세 확인 서로 도와주기 하자 확인. 오케이 오케이 확인 좋아요 제가 썰 테니까 이쿠님 거기 어, 서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썰 테니 이쿠님 이쿠님 이쿠님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성골매 아니요 성골매 <웃음> <웃음> 우리 중립 중립 연합인데 그럼들 <웃음> 다 <웃음> 쩔게요 <웃음> 둘다 이상한데 안돼가능 최소 보험가 아니다 최소 보험가이다 아니 진짜 진짜 중립 무업이에요 아니 아니 장난이야 장난이요 진짜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진짜 장난이에요 예, <웃음> 예. 난치지 마세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무섭다. 알고 싶으세요? 아 k 도망치자 l k to talk 어 o Oh, I h a 자 e p u 어무 e 자도망치 u 말고 무 d u 무 Oh, pushed up. To watch it. I don't want to. I d 오케 t want to. I don't w a n 좋아 o I don't want 야 o I don't w a 어리셔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신다 정원님!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진짜 근데 빈난님 아니야 우리 중기 <웃음> 모임 진짜 아니야 연인이라 그래 연인이라 어! 저시 시체 있다! 나서 있을게 시체 위에! 어? 살아, 어? 사람 모아줘 뭐, 시체 위에 서 있을 테니까 정원님이 쓴거 아니야 이거? 정원님이 쓰러진 거 같은데? 어? 아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stencil> 아닐 거 같은데? 정원님 아닌 거 같아 오리가 누굴까? 음 일단은 튜로미님 진짜 송골매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송골매 만났을 <웃음> 때 살아나는 방법. 일단은 큐로미님이 송골매라는 네, 어, 걸이님도도 네, 아, 예리 네. 둘이 들켰다. 와와 우리 증림 연합하기로 했잖아. <웃음> <웃음> 아 이쿤님 오리, 이쿤님 오 이쿤님 오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들켰다. 우리 여꽃 쪽을 어, 찾으러. 드로미도. 아. 어. 드로미. 님나나도도세나도도세나도도세 사보가 농장이라고? 시체 생겼네? 어? 하루님 그냥 지나친다 하루님 올인가? 어? 잠깐만 사보가 아까 전에 농장에서 터진다 이거 미션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루님이 거의 지나쳤어 근데 그냥 하루님 달죠? 정비실에 시체 있고 야채님이 거기서 지나가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 뒤에 생겼나 보고요 제가 시체를 못 봤거든요? 제가 시체를 못 봤는데 두 분은 보셨어요? CCTV에 헉? 딱 보였대니까요. CCTV에 이거 전문 없어요 여기. 음. 하루님이 지나간 왜? 자리에 시체가 있었어. 나 진짜 음. 못 봤어. 그러니까 전기를 키러 간것 같아. 오리였으면은 아니, 시체를 지켰을 것 같아. 아니죠. 이 군이 CCTV 켜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간 거죠. 도도새인 척하려고. 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아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도? 아. 그러니까 아직 근데 확증은 아니거든. 그 사실. 크로미님이 송골매라 한 것도 확증이 아니어서 내가 안 달고 있는 거거든 도도새지 모르잖아 사실 도도새 수도 있어 본인이 뭐 송골매라 했어도 도도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다는 건데 그니까 러 시체를 보고 지나간 건 맞아 그건 사실이 사실인데 도도새지오린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같아 음. 그니까 러왜그 얘기를 하냐면은 오리였으면은 전기사보 쪽에 안 갔을 것 같은데? 시체 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 크로미 님 진짜 송골매요? 나 도도새 사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아. 아니야, 근데 크로미 님이 아닐 수도 있어서 굳이 안 달고 싶긴 한데. 음 이쿠 이쿠 님. 예? 네? 어디요 어디 있었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나 진짜 장인선생니거요 진짜, 진짜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는데. 아 여기? 아니면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여기? 어! 뭐야, 진짜 진짜 송골배야 아니야 아, 보안관이요. 뭐? 님. 보안관인가? 뮤님이에요? 그.. 있군 크로 쿠로미님이 정비실에서 하루야채님 썰었어 근데 자기가 보안관이래 나 근데 모르겠어 송골뱃수도 있고 보안관일수도 있는데 어이.. 음. 아이 보안관이야? 아, 일단 아는 보안관 좀 찾아올게요 아는 보안관 좀 물어볼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 아닐수도 있어 아니, 어! 아! 정비실에서 보안을 수도 있어 저, 저, 저, 저, 저 이거 이 요쪽에서 사브터를 쓰면은 이쪽으로 오거든. 나 도망 스무 개 그냥 어 그냥 숙겠습니다. 아 맞다 빛난님이 보안관이라 그랬잖아. 아 잠깐만, 아니야 근데 직업이라는 거는 본인이 이제 뭐라고 말했다. 개악 아, 씨! 뭐? 미키 음. 투명이야, 미키 어? 투명이야, 미키 투명이야, 투명, 미키 투명, 미키 투명. 오 신. 와, 미키님 투명올이야 와. 이는 투명이 투명이. 아닙니다. 아 아니다. 아? 그러면은 민키 님이 투명 오리거든요. 근데 내, 내가 있었던 데가 N G C 구석인데 그 쪽에 와가지고 갑자기 투명이 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키 님이 크로미 아... 님을 썰고 내 쪽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들킨 거지. 일단은 불 전기 쪽에 태어났으니까 빠르게 켜주자. 빠르게 켜주고 준 음. 님은 그럼 혹시 직업이 뭐예요? 아저 거위라고 방금 말했는데요. 일반 거위? 일반고이 나왔는데요? 일반고이가 나왔다고? 일단 오케이. 음 나오던데요? 음 일단 오케이 오케이. 풋 님.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미션을 아예 안 깨고 나온다고 구석에서? 말이 안 되는데? 준님 같은데? 미션이 다. 오케이. 믜믜 님그그 음. 그 안에 있죠. 지금 잠깐, 믜믜 님 안에 있어. 나 어, 죽으면 뭐야? 준님이야. 나 죽으면 준님이야. 나 아, 미션 뮤뮤님 깰게. 안에 있어? 미션 좀 깰게요. 오케이. 미션승 가자. 미션승 가자. 암살자 어차피 죽었을 테니까. 뮤뮤님은 다 깼어요, 혹시? 미션?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저걸 함교조 갔다 올 테니, 갔다 올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제가 함교에 갈수 있게요. 아, 나와서 같이 가, 나와서. 아,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 빨리, 빨리. 아, 생명유지장치도 깨야 돼. 빨리 나와봐, 같이 가게. 아, 나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 급하다고! 사복 깨러 가는다고! 빨리 나와! 아! 빨리 나와! 아! 빨리 나와! 같이 가는다고! 빨리 급해! 나와라고! 어! 됐다!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유. 저거 못 깨고 우리 죽어! 빨리 가자! 급그 밤이 안 깨는 거 보니까 오를 수도 있고 준님일 음, 수도 있고 아! 사람이 오고 있는 거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어! 나 죽을까봐 같이 가자! 빨리! 어! 아 저기 먼저 누구 <웃음> 넘어갔다 지금 넘어갔어 아이 빨리 안나와 안나와서 이거 사보킹 나오잖아 이거, 이거 키위야 어, 미문디 빨리 안나와서 그렇잖아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빨리 눌러 아 이거 늦었잖아 빨리 오라고 <웃음> <웃음> 늦었잖아 늦었잖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